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앞전에 6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장에서 단, 장, 단으로, 콘으로 들어오는 자, 시스템이었죠. 자, 오늘은 그 시스템을 회전을 주는 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앞전에 하신 내용. 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발 포인트. 5, 4, 3, 2, 1, 0. 이렇게 됩니다. 웜 쿠션 포인트는 코너가 0,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곱하기 무조건 6만 하면 코너를 돌고 나온다는 시스템입니다. 무회전이고요. 중상단 무회전에 1.5레일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뭐, 간결한 미들팔로가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는 1이니까 1. 곱하기 6은 6 6포인트를 향해서 중3단 무회전을 주시고 부드럽게 위들 팔로 자, 하시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무회전 무회전은 역팁을 줄 수도 있고요. 팁을 조금이라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무회전을 주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팁 2팁, 3팁 세분할을 통해서 뭐키스도 빼기 용이하고요. 자 그런 방법을 오늘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팁수를 주는 방법은 구간별로 자 구간별 자 0에서 칠때 1에서 칠 때, 2에서 칠 때, 3에서 칠때 4에서 칠 때, 5에서 칠때다 틀립니다. 자 하지만 오늘 하시는 요 방법을 아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로에서 출발할 때는 자, 곱하기 6을 하면 제로죠. 제로 제로는 코너 무회전 여기에서 5포인트만 이동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로에서 5를 치면 코너. 자, 원 팁이죠. 2팁을 주시면 10을 치면 제로 코너고요. 3팁을 주시면 15를 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앞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오올수록 틀리겠죠. 자, 여기서 치면 5 포인트를 이동한 포인트가 팁수. 5에서 쳤을 때는 원팁, 원팁을 주실 때는 1 포인트만 이동한 시키면 되고요. 자, 5630인데 30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31을 보고 치시면 원팁을 주시면 되고요. 32를 치실 때는 2팁 33을 치실 때는 3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쿠션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샷을 치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스피드가 빠르든지 임팩이 강해버리면 제공이 쿠션에서 튕김 현상으로 인해서 길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회전을 탈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오면 2포인트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5에서 칠 때는 1포인트, 4에서 칠 때는 2포인트, 3에 서칠 때는 3포인트, 1포인트에서 칠때 5포인트보다는 4포인트가 낫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 1포인트는 4포인트를 옮겨주시는 게, 어, 훨씬 더 득점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기본 이론은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제로부터 먼저 시탈해 볼게요. 제로. 자, 원팁, 투팁은 당점이, 원팁은, 어, 오른쪽으로 칠 때니까 상단 원팁이죠? 뭐, 한시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 한시보다 조금 더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투팁은 2시, 내지 2시, 20분 정도 당점이고요. 어, 3팁에서 조금만 올려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치면 되죠. 3팁은 오른쪽으로 칠 때니까. 자, 3시 당점. 자. 원팁, 2팁, 3팁을 한번 시타해 볼게요. 원팁. 제로 칠 때는 5 포인트를 이동시키야 되죠. 5 포인트. 5 포인트를 보시고 자, 원팁을 정확하게 주신다. 음 1.5에서 1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팔로. 자, 이런 식으로 코너를 돌고 나옵니다. 다시, 투팁. 제로에서 투팁. 자, 이번에 10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되겠죠? 당점은 2시에서 뭐한 2시 20분. 2시 정도 놓을게요. 2시를 정확하게 미들팔로로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들어오고요 3팁 3팁은 15포인트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3팁 로에서 15포인트를 향해서 미들 팔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뭐당점은 3시 당점을 준거죠 자요 앞으로 갈수록 포인트가 한 포인트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앞쪽에서 한번 시탈해 볼게요 이번에는 앞쪽으로 옮겨 봤습니다 3 출발 정도 되겠네요 3 6 18 18에서 3이면 21 포인트가 됩니다 자21 포인트를 원팁 음, 한 시나 한시 1시 20분 당점이죠. 그쪽을 주시고 자, 부드럽게 미들 팔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샷. 자, 부드럽게 미들 팔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샷. 자, 이렇게 코너 근처를 돌아서 나옵니다. 꼭 코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코너 근처를 돌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장에 있는 테이블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코너 근처의 각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겠죠. 자, 요번에는 뭐 다른 구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요번는 앞쪽에서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쓰리 팁으로 3시 당쯤을 주고 시타를 해 볼게요. 자, 앞에서 칠 때는 1포인트씩 팁수가 늘어난다고 랬습니다 여기는 5, 6, 30이니까 1, 2, 3 자, 33포인트를 보고 중단 3팁 3시당점을 주고 치시면 되겠죠? 대신에 쿠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샷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스피드는 뭐한 1.5 정도 되겠네요. 자,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자, 조금 많이 갔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돌리기, 빗개치기, 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무회전각을 잡을 때, 자, 5, 4, 3, 3, 6, 18 포인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신에 여기는 무회전이 되고요. 자, 2에서 해볼게요. 262. 자, 이렇게 되죠. 여기. 근데 2에서 출발할 때는 4를 이동시켜야겠죠. 4. 자, 여기는 무회전을 보내기에 힘들기 때문에 4 포인트를 이동해서 16 포인트가 됩니다. 어, 앞으로 주로 보내기 쉽겠죠. 그래서 16 포인트를 향해서. 자, 원팁을 주고 치시면 코너를 돌아 나오겠죠? 자, 16포인트를 향해서. 아 원팁을 주시고, 여기서 봤더니 반 두께 정도 되겠네요. 아 원팁을 주시고, 반 두께. 아 원팁을 주시고, 반 두께.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나옵니다. 간결하게 치시면 되고요. 자, 앞돌리기를 치실 때 이쪽에 이 정도 있는 배치는 이 정도 있는 일족골을 맞추실 때는 팔로가 나가면 되고요. 이쪽에 단 쿠션에 근접하게 붙어 있는 공은 쇼팔로가 낫습니다. 간결하게 치는 거죠. 속도를 늦추고 부드럽게 똥 쳐버리면 됩니다. 자뭐 앞돌리기 치는 것도 나중에 제가 어, 스트로법 다음에 영상을 또 제작해 드릴게요 자요번에는 비켜치기 또 한번 시탈해 볼게요 요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1 출발로 해도 무난하지만 제로 출발로 잡아서 당점을 증가를 시켜 볼게요 제로에 제로 자 무회전이죠 그러면 코너를 돌고 나옵니다 제로에 5포인트 원팁을 주시면 코너로 돌고 나오죠 제로에 10포인트 2팁을 주시면 코너를 돌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시당점 3팁을 주시면 15포인트를 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면 제로에 15를 바라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15포인트에 갈수 있는 두께 8분의 1 두께 정도 되네요. 8분의 1 두께를 중상단 3팁 2시당점이죠. 2시당점을 주시고 간결하게 미들 팔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미들 팔로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자, 너무 부드럽게 쳐서 코너를 근처를 못 오고 10포인트쯤으로 자, 도착을 했네요. 뭐 정확한 포인트는 8포인트쯤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코너에 포인트를 돌리는데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그러면 뭐 거의 끝났네요. 자 팁의 세부나원팁 2팁, 3팁을 통해서 포인트를 잡는 방법. 시타 장면을 뭐몇 가지 보시면서 또 충분히 스트로크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